올챙이 같이 생겼네 <웃음> 이거 개구리 같이 생겼죠? 이게 이게 뭐냐 그러면은 이게 도치래요 도치. 이거 갖고 맑은 탕도 끓이고 매운 탕도 끓이고 그러는데요. 나는 오늘 김치 넣고 끓일 거예요. 휘쳐주고. 아 미끄러워. 엄청 미끄러워. 네, 빨판이구나 이게. 이 빨판. 음. 칼이 안 되네. 응? 칼이 아니, 안잘 되는데 이게 좀 가죽이 질겨. 우와 알바. 와, 안 겁나지? 아,도 살짝 끊어야 된다고. 와, 이봐. 여기다 놓을 거예요? 왜 음. 터졌어? 터져버렸네. 순전히 알이야. 응, 알밖에 없네. 아, 붙어서 어쩔 수 없이 터져. 대박이다. <웃음> <웃음> 어마어마하다 이거. 에이. 알 빼니까 배가 없어. 야, 진짜 이거. 정말 알. 와. 한그릇이 나오네 <웃음> 알 빼니까 없어. 와. 껍데기만 남네? 그건 간이고이게이고끓거이는 응. 이거. 거야 와, 이거. 이거. 이내장거 이거. 이거. 이 깨끗하네 내장은 버린다고? 응 음. 참기하니까 이런 버리는 거지 꼭 깨끗하다 참기하 깨끗한데? 응 음. 미끄러워서 물 이거 끓으면 음. 데쳐 와..뭇 뭐 껍데기 밖에 안 남았어 응밥 음. 잘라가지고 이걸 데쳐가지고 초고추장 초고추장 찍어 먹으면 또쏜다둔다하니 맛있고 닦아야 되겠다 진짜 알, 내가 본 물고기 중에 알 제일 많이 들어있다 이거 응 음. 이거 없어 없어 응, 음. 그 데치면 끝이에요? 아 진짜 김치 넣고 끓여야지. 껍데기는 꼬들꼬들하지 맛있겠는데? 응, 맛있겠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올려봐. 살짝 데쳐서 백기야 돼거노란노고허연거래 어, 이거. 고기. 이게, 이게 이제 피부를 감싸주는, 그거야. 이게 엄청 미끄러워. 아, 손실아, 아, 손실아. 이게 그릇이 너무 적지? 응. 어. 아 됐어? 이게 더, 어? 더 정겨워. 막 삐져나온 거 봐. 그게 뭐가 더 정겨워? 접시가 너무 얕은데? 아까 하얀, 하얀 거다 껍질이었어. 엄청 음. 아까 처음에는 미끄럽더라고. 근데 지금 꼬들꼬들하네. 아 살은 뒤에 맛있어 보이긴 하네. 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껍질이 질기다니까 그래서 어. 잘안 썰어져. 어. 와 뭔지 맛있겠다. 그지. 칼이 안든게 아니라 음. 껍질이 질기어서 그래. 얘는 뼈까지 다 씹어 먹겠는데. 살은 연하고 껍질은 꼬들꼬들하고. 음. 이건 아가미다 아가미 아가미나 베스 음, 아가미 버려야지 음. 아가미하고 창자만 버리면 되는 창자도 왠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오늘 저녁에 이거 한 가지만 밥 먹어 나중에는 이게또 사가지고 음. 데쳐서 그냥 초코창 찍어 먹자고 어, 오늘, 한... 오늘은 김치 넣고 기름 먹고 김치 넣고 하고? 음 어, 맛있겠다 이거 식감이 좋겠네 식감이 김치 썰게 음 김치 썰어야지 김치는 적당히 이게 너무 많아 밥 만들 거야. 여기엔 쌀뜨물을 김치만 끓이면 쌀뜨물 넣는데 이게 이제 이거 이게 도치가 들어갔으니까 어, 시원한 맛이 나라고 그냥 맹물로 부을 거예요. 육수물을 부으면 더 맛있겠죠? 끓으면. 아들 애. 이두 개가 붙었으니까 한쪽을 음. 잘라야 돼. 여기 붙은 거야. 야, 진짜 크다. 응? 어? 음. 얘도 넣고. 너무 커, 너무 커. 마늘도 넣어 주고. 인생의 목적이 얘는번식이었나 봐. <웃음> 진짜! 어. 이게, 이게 다 새끼가 되몇 마리겠어? 몇 마리겠어? 그러니까 몇 마리겠어? 몇 마리겠어? 몇마리겠 마리겠어? 몇 마리겠어? 몇마리 아, 어디 갔어? 음. 아이 먼저 하 그래. 한참 겠네 응. 간장. 어, 하나 좀 내줘. 내 입맛에 맞게 하면 되고. 고춧가루. 끓으면 끝. 음. 괜찮네. 우리가 좀 더, 이거 다시다 좀 넣을까? 그 감치미? 응, 음, 감치미. 감치미 맛들렸어. 감치미 조금 넣어줄 거예요, 더 맛있으라고. 조금 알이 더 익어야 되니까. 알이다 익었나? 다 터져버렸어. 아, 알이 익으니까 다 터졌네. 아이 장난 음. 아닌데? 음. 아, 알이 장난. 전... 아, 알, 알. <웃음> 아니 아직 알이 다안 익었나? 아니야 덩어리야 덩어리 이거 아 익었나? 엉킨 거다 어. 어, 익었어. 알. 어. 이렇게 해 가지고 알이 이제 국물 떠먹을 때어 알이 하나서 톡톡 씹히면요 그 맛이 또 일품이에요. 아, 밥 말아 먹어도 되요 음. 아니 조금. 왜? 끝난 거야? 그럼 그래, 아까 끝난 거요. 어, 오늘 작별 인사 안 해? 응. 이게 도치기 김치찌개인데요. 엄청나게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신났네. <웃음> <웃음> 와, 이 도치기 한 마리가 이게 수십 수천 마리가. 다. 몇 마리일까? 한번 세보고 싶다 이거. 괜찮지? 어, 응. 고기 어때? 고기 쫀딱거려? 고기? 응, 음. 어디 이거? 음. 음, 완전 이거 뭐 젤라틴 그런 느낌이야. 이게, 어, 음, 쫀딱 끓일 거 같은데 또 부드럽네. 슬라임 잡아서 먹는 거 같네. 완전 푸딩. 별거 없더니 푸딩. 음. 괜찮네. 이게 처음 끓이는 거야. 음. 그 아줌, 생선 아줌마 하도 맛있다 그래갖고. <웃음> 맛있네. 이거 아구찜처럼 해도 되겠는데. 응, 응. 도치기찜. 응.